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김모식 사장님과 같이 부부 사업하고 있는 간큰남자 김진경입니다. 아 사진, 제가 사진 찍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기 뉴스킨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사진을 막 찾아보려고 해도 진짜 사진이 없더라고요. 근데 뉴스킨을 접하면서 이제는 막 어떻게 하면 잘 나올까, 어떻게 하면 빛을 잘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네 이상한 남자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저희는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정말 깎이고 잘 다듬어지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 더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부부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냥 제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제목은 저희가 자, 자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영업자가 선택한 뉴스 캠 비즈니스 자 그럼, 그럼 사업이라는 거를 왜 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뭐 회사를 오래 다녔지만 7년 동안 그 힘든 경쟁을 뚫고 들어간 회사를 7년 만에 막차고 나왔던 거는 거기서 이제 제 자신을 찾고 싶어서 했거든요 그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안에는 진정한 저는 없더라고요 다 누군가를 위해서 왔던 거였고 다 윗사람만 잘 되는 거를. 그걸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이제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이걸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자영업이라는 글자만 딱 검색해 본 거거든요. 딱 검색했는데 관련 검색어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딱쭉 보니까 뭐 희망찬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다뭐 폐업, 폐업률, 뭐 카드 수수료, 실업급여 뭐 이런 것만 나와요. 이게 좀 씁쓸하게 만들고요. 이게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듭니다. 그럼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요. 이건 뭐 데이터로 나오는 거니까, 그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수가 많아요. 뭐 비율이 많은 게 아니라 수가 많습니다. 미국이랑 멕시코는 당연히 땅덩이가 크니까 수가 많을 수가 있겠죠.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영업자가 수가 많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 수가 이 좁은 땅덩이에서 경쟁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치열할까요? 정말 누구나 돈 벌려고 시작을 하는데 자맘처럼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망하고 폐업하는 수가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실제로 폐업률을 보면 뭐 88%의 폐업률이 나오는데 뭐 5년을 지속할 수 있는 수는 뭐 12% 밖에 안 된다고 하고요. 그 12% 중에서도 실제로 성공했다고 예를 쓴 사람이 12%일까요? 그냥 저냥 뭐 먹고 사는 자영업자 수가 대부분이겠죠. 그 중에서 소수는 아, 성공했다. 저 사람 성공한 자영업자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업률보다 폐업률이 더 앞질러진 지가 됐어요. 몇 해가. 그럼 생기는 수보다 망하는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럼 점점 계속 창업을 유지하고 있는 수는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만큼 힘들구나 라는 현실을 체감을 하게 되죠. 그래도 저는 뭐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꿈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회사를 박차고 나왔는데 다 누구나 그래요.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게를 차려요. 그래서 처음에 어 고깃집을 시작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거는 어? 술집도 한번 해보고 싶다 술집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했던 건데 뭐 관련 영, 자료가 없어서 뭐 인터넷 따온 것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이런 가게를 할 때요 알아봐야 될 것이 상당히 많아요 알아봐야 될 것들이 먼저 뭐를 해야 될지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서 해야 될지 목 좋은 자리를 찾아야 돼요 목 좋은 자리면 뭐 좋은 자리면 좋은 자리수록 권리금이 비싸겠죠 뭐 2, 3억은 기본이고요. 좋은 자리는 5, 6억도 뭐 우습습니다. 근데 좋은 자리를 들어가야 또 좋은 아웃풋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자리가 있으면 자본금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권리금도 있어야 되고 보증금, 월세, 인테리어, 뭐 수도, 전기, 뭐 시설, 비품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갖춰졌다 싶으면 이제 홍보해야죠. 뭐. SNS든 블로그든 계속 홍보해서 전단지도 저는 지금 제가 직접 다 뿌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됐으면 저랑 이제 마음 맞는 직원들을 뽑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 이제 다 제가 직접 해야 되고요.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이제 돈 벌어봐야죠. 예 네, 이제 일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이제 운영했으니까 이제 돈 열심히 벌려고 하다 보면 계속 오는 손님들이 지루하지 않게 신메뉴를 계속 개발해줘야 돼요. 음식점이면 신메뉴 를 개발해야 되고 뭐 다른 아이템이면 그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류 재고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매장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손님이 계속 좋게 질리면서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시로 땡땡이만 치려고 하는 직원들도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광고 마케팅을 해줘야 돼요. 블로그도 계속 작업해줘야 되고 인스타나 맞고 그런 SNS 홍보도 계속 돈을 지불하든지 제가 열심히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회계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많은 것들을 누가 해요? 다사장에 직접 해야 돼요 이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제일 중요한 제 자신의 건강관리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어요 뭐돈 버는 게 중요한데 건강관리 할 시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가장 글씨는 크게 썼지만 가장 밑에 있죠 건강관리는 대부분이 못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뭐 돈만 계속 들어오겠지 라고 생각하죠 근데 꼭 쉽지만 않아요 너무나 힘든 시련이 계속 닥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요. 뭐 날씨 안 좋으면 안좋은대로 손님 없고 그리고 진상 손님들은 왜 이렇게 많이 인지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그 진상 손님한테 맞아서 이렇게 팔도 부러져요. 그리고 미성년자들은 계속 술 달라 그러고요. 그리고 돈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 여러 번 잡으러 갔었고요. 그리고 시설은 어차피 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재투자는 이뤄어져야 돼요. 시설이 나고 나고 나쁘가 뭐, 되면 계속 다시 재투자는 이뤄져야 되고 근데 운 좋게 운칠 기삼이라고 운이 좋아서 돈좀 벌고 있어요. 근데 잘되면 잘될수록 건물주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잘되는 거를 건물주가 눈치를 까는 순간 <웃음> 월세가 올라요.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나 월세 못 올려준다 라고 하면 터무니없이 나가라고 해요. 이유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그러면 제가 초기에 들어갔던 큰자본금을 한 푼도 못 받고 그 권리금 큰 2, 3억 많게는 5, 6억 되는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까 봐 그냥 전전긍긍에 항상 불안의 연속으로 살고 살아요. 자영업자들은 항상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장사를 했는데 저희가 뉴스킨을 알게 됐잖아요. 계속 뉴스킨과 비교를 하면서 저희는 세미나에 들어, 세미나를 들으면서 시스템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아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제가 혼자 했는데 뉴스키는 처음에 뭘뭘 뭘 준비하면 되냐면 그냥 좋은 마인드만 있으면 돼요. 잘하고 싶은 마인드만 자본 안 들죠. 점포 안 들죠. 무자본 무점, 무점포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매니지먼트도 이 많은 것들을 저 혼자 다 했었는데 뭐만 하면 돼요? 저희 마케팅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네트만 형성 잘하면 돼요 초반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스폰서 할때 밀쳐만 잘하면 되죠 그리고 리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자영업자의 리스크가 뉴스킨 사업이라고 없겠어요? 사업인데 근데 어떤 리스크가 있냐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강제성이 없어요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자영업자들은 죽어라 해요 내가 들어간 돈과 뭐 자본이며 뭐 노력이며 에너지면 엄청 들어간게 아까워서 한순간에 나앉을까봐 되게 쫄리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끌어잡고 있거든요 단지 방향성을 잘 몰라서 잘못 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잡고 있어요 망하지 않으려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 놓을 수 있, 놓기 을 수, 쉬운 강제성이 없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관리만 잘 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진정한 권리소득을 벌수 있는 뉴스킨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사업을 이것저것 했는데 아 우리도 권리수도좀 벌어보자 라고 싶어서 했던 것들이 무인 게임샵이랑 인터넷 쇼핑몰이었어요 우리가 잘 때도 돈좀 벌어보자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무인 게임샵은 수시로 음? 절도범들한테 털려가지고 아까 잠깐 그림에서 보셨죠 근데 미성년자예요 다 그래서 보상 한 푼도 못 받고 고장 난 기계에 250만원 주고 고쳐서 갖다 놓으면 열흘 만에 또 털리고 그래서 또 250만원 들고 그몇번 팔려왔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라서 보상을 못 받는데요. 그런 정도 무인샷도 그런 진정한 권리소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도 이게 옷이 좀 팔리려면 제가 죽어라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신상품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리비전 해줘야 돼요. 계서 가격 경쟁 해줘야 되고 남들이 더 싸게 올리면 저도 또 가격 낮춰야 되고 이게 진정한 권리 소득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뉴스킨에서 제가 봤던 권리 소득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진짜 진정한 권리 소득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진정 권리 소득, 그냥 돈이, 형, 돈이 들어오는 소득 그게 진정한 권리 소득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저 뭐, 이제 뭐, 대리전 된지한달 됐는데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모르죠. 근데 저는 저만의 소신이 있어요. 이미 성공한 성공자의 삶, 성공한 성공자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 회장님이신 이름을 검색해보면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장 유명한 서점, 서점, 인터넷 온라인 서점을 검색해보면, 이렇게나 많은 서점, 서점 책들이 나와요. 그만큼 이 사람이 발자취를 따라가면 뭐 반이 아니라도 10분의 1이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곳은 이렇게 단순히 한 단계 거친 서적이 아니라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가이드란에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돼 있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느꼈던 권리소득을 맛볼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스템 잘 참석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부사업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